<웃음> 이거는 완전한 제스타입니다 진짜 휴양지같은 맛이 나요 <웃음> 다음에는 칠수 밖에 없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리얼성하는 일은 눈치채보요 안녕하세요 휴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MC조입니다 <웃음> 자승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릴레이션을로일어갈거예요 오늘은 미국식 밀맥주인 보사일랜드 312여러반 디교와 미국 하와이 출신 코나의 암장에 비게이브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나 비웨이브 네. 제가 이거 맥주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어, 맥주를 제가 뭐 알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맥주 좀 먹었다고 먹었을 뭐 수제 맥주 먹으면 좋냐 할때 많이 추천했던 맥주거든요 음, 어쩌면 지금 막 입문하시는 자수민님한테잘 맞을 수도 있는 음. 네. 맥주 네. 이런 스타일의 맥주를 아메리칸 골드네일 혹은 아메리칸 블론드애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라벨을 보면은요. 골드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일단 시음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걸로 asmr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제가 또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좀 배웠잖아요. 잘 따라가고 있는 거가요 지금? 네 근데 조금 이제는 세우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 맥주는 거품이 막 엄청 많이 나는 오건 아니어서 아이고 괜히 안 좋겠다 네 조금 거칠게 따라가도 돼요 어, 이거 훨이 예쁘네요 그때 진짜 마셔 너무 조심히 따라가고 면 아마 거품이 이정도 밖에안 같아 이건 캔도 있고요다 있고. 음. 캔도 있고 병도 있고요 아마 캔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편의점에 좀 도와서 있어서 음. 네캔만 네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캔만 원 정도의 아... 한번 시험해보시죠 이거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제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적당한 탄산기랑 그리고 약간 달달한데 막 너무 달달한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저번주에 말씀하셨던 그 씁쓸함과 그단맛의 약간 밸런스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밸런스가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워너비 느낌. 과일 같은 게안 나왔어요? 과일, 맛은? 과일 맛 나기는 났어요. 근데 약간 뭐라고 해도 되지? 저번주에더 과일 맛이 많이 났고, 이거는 조금 적당해요. 적당해요. 부탁이 약간. 네, 맞아요. 그 혹시 맞아. 맥주가 네. 드시기에 무겁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너무 가볍지 않고 또 너무 무겁지도 않았어요. 저한테는 딱적당했거든요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비게이브라고 하는 제품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에일맥주에 관한 선입견을 깨주는 대표적인 음. 맥주라고 생각을 해요. 애일하면 좀 왠지 도수도 세고 네. 뭔가 무겁고 뭔가 강력한 거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먹어보면 네. 이렇게 평화로운 맥주가 아까요 약간 우리에게 익숙한 가스나 뭐 이런 쪽에도 가까운 듯또 다른 듯 이런 면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 네. 때한 이런 맛도 같아요. 약간 휴양지 맛. 이게 무슨 맛이라고 표현하모르겠는데 하와이는 거? 어, 진짜, 진짜 휴양지 같은 맛이 나요. 시원한 느낌이야. 대견에서 누워서 빛이 바라솔 아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편견을 하나 덮겠어요. 제가 캔맥주 잘안 마시거든요. 왜냐하면 캔 맛이 많이 나요. 캔맥주는. 근데 그 캔의 그쇠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맛이 정말 안 났어요. 와, 완전 반했네요. 네, 저 반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구수삼일리 어반이 소개하면서도 연급한 건데. 짧은 지면에다가 라거랑 에일을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라거는 가볍고 순하고 에일은 쓰고 뭐 도수가 높고 무직하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가 어느 정도 생겼고 그 뭐, 쓰고 강한 맥주가 에일 쪽에 많이 분포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모든 에일맥주가 다 강하고 쓰고 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게이브가 딱 그런 일반화에 들어맞지 않는 에일맥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스펙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체코의 유명한 필스노 오브케리라고 하는 라버맥주 다들 아시나요? 아마 조만간 릴레이싱 네. 때 한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 체코의 유명한 필스노 오브케리라고 하는 라버맥주가 있는데요 네. 편의점에서도 4개 만원에 판매되는 맥주죠 음. 그 알코올도스를 보면 어 필스노 오르케이 4.4도입니다 근데 이 제품도 알코올도스를 보면 4.4도예요 음. 심지어 일본의 아사히스퍼드라이 같은 경우는 5도예요 비길보보다 더 도수가 높죠 음... 그리고 그 라보 맥주랑 색상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색상만 봐가지고는 이게 라보인지 에일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 사실 라보 맥주 같은 경우도 이런 금대별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요? 라보랑 에일은 색감도 달라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에일은 조금 더뭐 짙은 색깔이 나거나 좀 묵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라버는 금색이 나올 거다 생각하는데 라버랑 에일은 색상으로 구분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어 맥주의 쓴맛 수치 아이비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비오라고 하는 게 홉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수치인데 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아이비오 수치가 높아져요 음. 그래서 이게 수치가 높은 목수도 쓴 맥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범위가 한 10에서 120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일수록 안 쓰고 120에 가까울수록 써요. 아 예, 근데 이 코나 비게이브 같은 경우는 21아이비유라고합니다 그러면 은뭐 거의 안 쓰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음. 안 써요. 반면에 필스너 오르켈은 평균 40아이비유 정도 돼요. 좀 잘하는 컵이나 이런 데서든 맥주마다 아이비유 수치를 메뉴에 기록해주고 있어가지고, 음. 자스미님이컵 가셨을 때다 처음 보는 맥주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시켜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쓴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 네. 그러면 맥주 메뉴를 봤을 때 i b 비가 20미만이내로 위주로 그 시키시면 돼요 그래야 되겠네 근데도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 처음에 이제 한1 0 i b 비 정도 되는 뭐 카스나 하이트 같은 라거 맥주를 먹다가 아이비, IPA를 b i 먹으면 막써 어? 이러죠 아, 근데 알겠군요. 계속 먹다 버릇 하다 보면은 네. 사람이 적응을 합니다 이 네, 그 사람이 적응의 동물 되는... 초보자 분들에게 이맥 주 추천, 추천했을 때 실패가 없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편하게 먹던 라거맥주하고 크게 그렇게 다른 게 없어서 이제 코나는 원래는 코나라는 게 태풍 하와이의 겨울에 부는 태풍거든요. 저기압이라는 저 비를 엄청 뿌리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름인데 지역 이름이 이제 코나라는 지역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코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맥주는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하와이? 하와이가 아니에요. 이 맥주는 포틀랜드에서. 포틀랜드. 하와이에서 코나 양조장이 있는데 하와이에 가스만 먹을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 만든 맥주는 하와이에서만 팔고 해외로 수출되거나 아니면 유통되는 거는 그 포틀랜드에 가면 그 브로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음. 만들어요. 그래서 네, 그,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우도 땅콩 막걸리 아시죠? 네. 우도 땅콩 막걸리 어디서 만들 것 같아요? 제주에서 음. 음. 음. 만들어요. 충주에서 음. 만들어요. <웃음> 그거랑 비슷한데, 항상 이 코너를 모으시면서, 뭐 우도가, 그 사람들도 우도 땅콩 막걸리도 제주도에서 만든다 생각하는데, 충주에서 만들려고요 얘도 코나나 하와이에서 만들 것 같은데, 포틀랜드에서 만들어요. 어쩌면 뭐 포틀랜드도 맥주의 성지니까. 네. 그 아메리칸 골든 블론드 의 탄생 배경이요 이게 라거 위주로 즉 미국으로 따지면 버드와이즈 밀러 우리가 따지면 카스 하이트죠 그리고 마시던 소비자들에게 처음부터 페이레디나 IPA를 주면 은 강한 호평과 쓴맛 때문에 낯설고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수제 맥주 양주장들이 라거 드링커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가볍고 순한 맥주가 이 아메리칸 블론드 에일 골드네일이고요 비게이브는 이런 타입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국내 수제 맥주 회사들도 이런 미국식 골드네일을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제품이 저기 은베어 브루인이라고 해가지고 보성이 있나 아마 그럴텐데 네. 금강산 골드네일이라고 있어요 이 제품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구스 3일리하고 어떤 부분을 비교 그또 한번 구수 3ml도 한번 다시 시험해 볼까요? 네, 이거 저번 주에 먹어봤던 거잖아요. 좋아하셨죠? 그렇죠. 잘 땄. 이제 프로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잘 따는 것 같지 않아요? 응. 네. 당신은? <웃음> 어 조금 이제 잔세워서세요 같이 이렇게 떠가지고. 오. 조금만 달군 못해, 이해해달. 그렇게 많지는 아, 않아요 네. 색깔로는 두 개를 구분하기 힘들고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네. 이걸 교체하면서 특히 시험해보시는거에요 둘다 그래, 좋아 좋아 아빠거든요이야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저 이제 조금 알겠어요뭐라그 했냐면 알리냐면... 저는 이겁니다 <웃음> 저는 바뀌었어요 제원 워너비가 또 바뀌었는데 저는 빅 웨이브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금 더쓴게 느껴져요. 분명히 저번 주에는 이게 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마시니까 이게 조금 더쓴 맛이 있고 이거는 조금 더 달아요. 음. 음. 이겁니다. 왜냐면은 또 하나 생각났어요. 이게 처음에 그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게 좀더입 어 안에서 향이 촥 퍼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향이 좀 덜해요. 만약에 네. 스타일은 고 3mm는 아메리칸 위시고 비비고는 아메리칸 골드메일로 구분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색상이라던가도수라던가컨셉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대중 지향적인 쓰지 않은 편한 맥주라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여름에 마시면 좋을 그런 그런 느낌. 그러면 이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거예요 음, 미리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 한쪽은, 한쪽은 네. 밀 맥주, 한쪽은 밀을 사용하는. <목소리> 맞아요. 심지어 는 흉무 같은 경우도둘다아메리칸의일본으로 썼기 때문에 그 발효 맛이 없습니다. 이전에 먹었던 그 해페바이젠에서 나오는 그런 발효 맛 병원 맛이나 치과 맛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는 없어요. 맞아. 안 느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구수 어바닛 같은 경우는 미리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의 구수한 국민 맛이 좀 있는 반면에 BDF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아마 기계 분위쪽에 좀 들어가는 호흡이 조금 더 시트러스함을 좀 자아내는 호흡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근데 어쨌든 두 제품 다 마음에 드시죠? 두 제품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 네. 이렇게. 근데 요즘 같은 때막 해외 자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자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 약간 해외 에온 분위기를 내니까. 해먹을 좀 먹어봐. 해먹. 소파 소파에 누워. 새로운 맥주가 계속 나오면 은 계속 안 바뀌기 를 언제까지 얘가 <웃음> 이기 있는지 봐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어? 음. 다음에는 지식 수밖에 없는 걸 준비해야 되나 새로운 게? 네, 새로운 거 네. 새로운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웃음>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먹 마실 때는 약간 여기에 되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저 이때까지 그냥 음식에다가 약간 페어링해서 먹어버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만 먹으니까 맛이 약간 다양하게 진짜 다 느껴져요. 뭐치과만 뭐 바나나 껍질 향만, 약간 무슨 이국적인 맛, 막 이런 게다 나타나다 보니까 맛에 좀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몇성하는지좀 집중 하자고 지금까지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일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어 빅웨이브를 꺾을 맥주를 하나 준비 비벼 준비 뭘까 기대되요 진짜 기대돼요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